러스를 아니? 안녕? 내 이름은 러스. 난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바이러스지. 내 몸은 뽁뽁이 공처럼 어디든 착 달라붙을 수 있어. 난 손이라는 친구를 좋아해. 손은 날 언제 어디든 데려갈 수 있거든. 또 다른 곳에 있는 바이러스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줘. 나랑 같이 탐험을 떠나볼래? 소는 코 속을 자주 탐험시켜줘. 코 속은 아주 재밌는 곳이야. 코 속에는 팔도 많고 또 코딱지도 있지. 코 속에 바이러스들이 많아지면 신나는 물 미끄럼틀이 생겨. 소는 날 눈에 데려다 주기도 해. 눈은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야. 미끌미끌 수영장 같기도 해. 그래서 결막염 바이러스들에게 눈을 소개해 주기도 했지. 입도 자주 가는 것 중에 하나야. 손은 음식들을 입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입 안에 손을 넣고 있기도 해.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입 안에서 놀수 있지.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니? 사실 난 아주아주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나는 현미경으로 봐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디든 숨어 있을 수 있지 너희들이 자주 가는 마트, 마트에 있는 카트는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물건이지 카트 손잡이에는 다른 친구들 손에 사는 바이러스들을 만날 수 있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친구와 놀이할 때 손을 만지거나 놀잇감을 함께 만지면울지 그때 나도 다른 바이러스들을 만나 신나게 놀지. 손으로는 무엇이든 만질 수 있잖아. 그러니 나는 손을 통해서 어디든 갈수 있고 또 어디서든 손을 통해 너희들의 몸에 들어갈 수 있지. 손에는 다른 바이러스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신나는 곳이야. 우리 바이러스들이 많아지면 너희들은 질병에 걸리기도 해. 눈에는 눈병, 코와 입을 통해서는 감기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병을 일으키기도 해. 우리 바이러스들이 모이면 힘이 세지거든. 간질간질 훌쩍훌쩍 으악! 손바닥을 씻기 시작했어. 사실 난 손을 씻는 게 제일 무서워. 특히 비누 거품은 우리를 손에서 살지 못하게 해. 어서 손등으로 숨자! 손등은 잘안 씻더라고. 손등도 닦는 거야? 그럼 이번엔 손가락 사이에 숨어 있어야겠어. 쓱쓱 싹싹. 으악, 안 돼.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다니. 이번엔 어디에 숨어 있어야 해? 아, 저번에 엄지손가락은 씻지 않았어. 거기에 숨자. 이게 무슨 일이야? 엄지손가락도 꼼꼼하게 씻고 있어. 으악! 그럼 정말 숨을 곳이 없는데. 뽀득뽀득 뽀득뽀득. 아, 손톱! 세상에, 손톱도 닦는 거야? 안 돼. 그럼 난 어디에 숨어 있어야 하는 거지? 아, 손톱 밑으로 가야겠어. 설마 손톱 밑까지 씻진 않겠지?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안 돼, 거기만은 안 된다고. 으악, 러스 살려. 으악, 비누 싫어. 이렇게 깨끗한 손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 반짝반짝, 깨끗깨끗. 깨끗. 하지만 괜찮아. 손을 잘안 씻거나 씻더라도 6단계에 맞게 꼼꼼히 씻지 않으면 나 러스랑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바이러스는... 너희들이 자주 가는 곳 어디에나 숨어있을 테니까.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바이러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손 씻기 6단계 손바닥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등 2.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 사이 3.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두손 모아 4.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엄지손가락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손톱 밑 6.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